제 삶의 모토가요. 나는 더 지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. 이겁니다. 항상 방법을 찾습니다. 어 무조건 더 행복해질 뭔가 수가 있는데 없으면 몰라라도 해야죠. 몰라 괜찮아만 해도 더 행복해지잖아요. 참나를 만나도 행복하고 내에고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줄 수도 있어요. 에고를 위해서 선물 하나 해주세요. 저는 커피도 타주고 뭐제에고를 위해서 드라마 한 편이라도 보여주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더 행복해질 수 있죠 지금 또 남하고 싸우고 하내면더 불행해질 수도 있고요 싸우던 와중에도 아니야 난더 행복해질 수 있어 하면 바로 서로 한마디라도 말 나누면 소통한말 한마디에 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항상 더 행복해질 걸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수행도 하고 더 깨어있고 더 행복해지려고요. 에고만 행복하면 안 되고 참나까지 행복해져야죠. 단에고도 행복해져야 됩니다. 행복을 선택하세요.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지금 오늘 누구랑 싸우시고 삐져 계시다면요.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. 그분하고 빨리 하해하세요. 네가 먼저 해라 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하세요. 더, 성숙해, 더 성숙한 해성숙 분이 먼저 손을 내밀겠죠? 그렇죠? 1분 1초가 아깝습니다. 행복하세요. 조건 없는 행복은 몰라 괜찮아와 함께 하시면 옵니다. 물론 에고의 행복도 놓치지 마세요. 에고가 거창한 걸로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. 사소한 거 하나라도 에고를 위해서 한번 맞춰주세요. 전 요즘 창문 열고 봄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. 거실에서 창문 열고 봄바람 맞기 뒹굴면서 TV 틀어놓고 안 보더라도요. 행복하잖아요.